CP를 질감 일단 좋아요 근데 음, 앞쪽 이쪽은 조금 멀어 음, 조그만 것좀 났네. 못 먹겠어요 자 여러분들 굳이 여기 바닷가 놀러온 여기 시청자 분께서 굳이 군소를 잡아 오셨어요 네, 낚시 갔다가 굳이 군소를 잡아 오셔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한번 또 해보라네요 아... 어... 자 이거 생으로 먹으면은 그나마 또 먹을만하다고 하니까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배를 가른 다음에 뭐 알려줘요 좀네이 내장을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어디까지가 내장이야 이거? 그런데 뒤집어주면 아 아예 이렇게 네. 뒤집... 오. 오! 이 칼로 이거게가지고 아. 이쪽, 오. 할줄 알아보네? 응? 아, 인터넷인 것아 <웃음> <웃음> 그래, 나 이거 다 있었거든, 전에. 이게, 이게 다 들어있었어, 진짜. <웃음> 이게 또 빼더라. 아, 네, 이것도 그. 집으니까 엄청 미끄러워. 아, 뭐야? 군설. 서또 화장실 가게? 아, 거 도마가 먹나? 이걸 무슨 뭐막 문지르라고 한는것 같은데? 바닥에? 생으로드실 거예요? 이거? <웃음> 생으로 안먹을래생으로 먹을만하다니까. 해삼인 줄 알았네. 안 먹을래. 밟아서 죽이라면? <웃음> 굳이 그걸 또 잡아왔어, 또. <웃음> <웃음> 음. 어다된 어,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거 막 문지르라고, 이렇게? 음. 바닥에? 음. 그래서. 아, 이렇게? 응. 끊은 게많네 백번 정도 문질이야 할게? 백번백번자물 100번, 100번. 잠그고 하자 한번물 응. 너무 많이 넣어버라 하겠다 자 저거 내장을 일단 떼가지고 네, 내장 두개따들어아 그거 다시 넣으면 안된버려버려 아, 봐어 아. 비닐 하나 없나? <웃음> 응 비닐 하나 없나? 응? 비닐 근데 시멘트 여기 바닥에 문지르면 괜찮나 모르겠네 <웃음> 아, 이정도로 했으면 됐지 뭐 음. 어, 근데 내장은 좀 미끌미끌한 게. 음, 그, 거다 해야 된대요 아미끌미끌미끌 t l e bit of a house a 물이 door. 네. <웃음> 우리 캐논, the Salma don't know. So m a n 와, 까매지네 물이. 우리. 우리. 우리. 우리. 우리. 우리. 아우씨 거의 관례되겠다 이러다 보면 자칫 사줬어 저녁 자는 줄 <웃음> 알았어요 진짜요? 커녁자는 <와>, 거. <다> 만 <웃음> 그냥 먹어봐야 이제 그럴까? 그러니까? 생으로요 응. <웃음> 아니죠 <웃음> 저 현지인분도 이거 먹는 거 아니라 신시는데 <웃음> 현지 사시는 분도 이거 먹는 거 아니라는데 <웃음> 손에 지금 계속 물이 묻어 나와요 섭씨는 부터 마이 <목소리도> 지금 향은 나쁘진 않은데? 그냥 미역비린내 같은 향만 나는데? 이건 뭐. 그냥 괜찮겠데 이거? <목소리도> 이거 살짝 삶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생으로 먹으면 좀 달대요. <목소리도> 달다고? 응. 어. 아, 자, 이게 여러분들, 군소를 지금 손질을 해왔는데, 아직도 까만 게 나와요. 근데, 생으로 먹으면 좀 단맛이 좀 난다고 하니까, 생으로 한번 좀 먹어볼게요. 조금씩만 해가지고, 오케이. 음? 오 맛있는데? 어 역한 맛 없는데 이거? 맛있는데 이거 괜찮은데? 아 이거 생으로 먹어야 되는구나. 아니야 본사 얼른 와봐 진짜로. 진짜로. 먹어봐. 갔다 와. 장난해다 내가 농담이다.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. <웃음> 괜찮지 어, 네. 괜찮은데? 아이고, 괜찮은데 어, 생거 생게 맛있구나, 이게. 좋아. 맛있어. 떡볶이 이에요저저 음, 진짜 괜찮아. 야, 생으로 먹은 거구나. 아. 역한 냄새도 안 나고 전에 그 제가 올라왔던 그 비린 느낌도 전혀 안 나고 좀 맛있는데 오 크게 크게 먹어도 이거좀 이질감이 없어요 괜찮아요 보기에는 비주얼이 약간 좀 까만 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먹는 아, 것 같은데 아, 일로가까까가가가가가가 어, 식감도 되게 좋고 음, 약간 향도 안 나고 맛있어요 이거 음. 괜찮지? 이거 뭐 네. 냄새도 안 나고 괜찮지? 생으로 먹었어야 되네 아, 요 질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해삼 씹는, 씹는 느낌? 어. 해삼 씹는 느낌 이런 느낌이고 음, 약간 향 이런 것도 안 나요 야 이거는 술안주 계속 먹을 수 있겠다 그 전에 게 문제였어 전에 그 삶아가지고 온게 문제였어 바로바로 바로 내장을 빼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이건 또 괜찮네 요 어. 여러분 맛있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전에 그군수 먹으면서 올렸던 거 보시면서 아군수 맛있는데 왜왜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저도 이걸 먹으니까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 거부감도 없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전에 게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되게 맛있게 잘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어. 아무튼 이 정도면은 뭐 리벤지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ㅎ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ㅎ